이 슬로건을 공개 수배합니다 슬로건 수배 기간은 2016년도 7월에서 8월까지이며 나이대는 20대 청춘으로 추정됩니다 이 슬로건의 인상착의는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숙사자와 눈싸움을 할수 있는 강인한 도전정신 바라사막에서 맨발로 횡단할 수 있는 열정 아프리카 도토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을 목격하신 분은 아래 댓글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이 슬로건을 공개 수배합니다 기간 수배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8월이며 슬로건 <웃음> <웃음> 끝났네. 못해 못해. 이 슬로건의 인상착의는 세렝게티 수사자와 눈싸움을 할수 있는. 아, <웃음> 웃으면 안 돼. 사하라 사막을 맨발로 횡단할 수 있는 열정. 아프리카 길이 도토와 아 도토를 보고 눈물이 쏟아. <웃음>